이 이야기는 약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친구 대영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직도 그 일을 꺼내는 걸 꺼려할 정도로 상당히 의아한 일이랍니다. 대영이는 성격이 참 특이했습니다. 소유욕이 강한 반면 실증을 엄청 빨리 느끼고 실증을 느껴놓고 금방 또 그리워하는 상당히 종잡을 수가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어느 날이 녀석의 집에 가보니 애완용 토끼 두 마리가 있더군요. 한번 키워보게 되었다며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쓰다듬어도 주고 먹이도 잘 먹여주고 뭐잘 챙겨주더군요. 그리고 약한 달쯤 지났나? 그 녀석 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 전에 봤던 토끼는 없고 웬 강아지가 한 마리 있더군요 토끼는 어쩌고 강아지를 키우냐고 물었더니 아 어, 토끼? 그렇게 됐어 그냥 강아지 좀 키워보려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토끼 잘좀 키워보지 그랬냐고 강아지라도 잘 키워라고 부탁했죠. 근데 그 이후로도 대영이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페럿, 고슴도치, 열대어, 거북이 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녀석이 키우던 애완동물은 고양이였습니다. 혈통이 있는 종은 아니었고 어디서 얻은 건지 자기가 잡은 건지 까만 새끼 길고양이였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키우던 애한동물들은뭐 철장 같은 거 하나 사놓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게 고작이더니 이번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도 사다가 꾸며놨더군요. 그리고 석달 정도가 지나 대형이 녀석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취하는 걸 허락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사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셨는지 결국은 서울로 다시 오라고 했다더군요. 자취하면서 느끼던 자유 따위 다 사라졌다며 토덜거리는 녀석한테 술한잔 사주고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영이가 살던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거리고 있고 경찰이 와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빼꼼히 들여다보니 냉장고가 하나 밖에 나와있고 냉동실이 얼려있는데 그 안에 반찬통 같은 것들이 빼곡히 들어차있더군요. 그리고 그 반찬통들 안에는 토끼, 강아지, 패럿, 고슴도치, 거북이 그리고 새끼 고양이. 대영이 그 녀석이 지금껏 키웠던 동물들이 꽁꽁 얼려진 채 반찬통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상태로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대영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대영이 녀석이 아직도 서울 집에 도착을 안 했다고 혹시 언제 출발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서울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는 대영이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오니 걱정되어 전화를 하셨다길래 저는 대영이한테 연락 오면 전화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냉동실 사건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으신 대영이의 어머니는 실신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깨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형이 녀석은 3년간 연락도 없었고 완전히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의 어느 날한 동네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라진 대형이 녀석한테 방금 전화가 왔었다고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왔었고 전화가 끊어졌는데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준다고 해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는 저의 질문에 걔 이상했어. 맨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거든? 근데 목소리가 딱개더라고 내가 네살 때부터 친구라서 한번 들으면 바로 알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한 거야? 글쎄 춥다고 미안하단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추워 미안해 추워 미안해 추워 내가 미안해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말하는데 지금 한여름인데 춥다는 게좀 이상하더라고 여하튼 내가 어디 간 거냐고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말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겼어 우리는 곧바로 대리점에 가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온 전화번호를 추적해달라고 했으나 대리점 직원분은 그 시간대에 전산상 통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와도 통화 기록에 남아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친구가 헛것을 본 건지. 결국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우린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반이 흐른 뒤 대영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영이가 강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저와 친구는 곧장 장례식장으로 갔고 저희는 아버님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강가에서 발견됐을 때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 당연히 물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특이한 게 몸이 완전히 얼었다가 녹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을 거둔 원인도 동사였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건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이 이리저리 찢겨 있었는데 무슨 원한이라도 맺힌 건지 여러 동물들이 핥히고 물어서 온몸에 이빨 자국에 발톱 자국 투성이었죠 결국 야생동물에게 당한 뒤 물에 빠진 걸로 결론이 났죠. 장례식이 끝난 이후에 저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녀석이 자기가 키우던 동물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다 돌려받았다고 차라리 그 녀석한테 동물 키우지 말라고 계속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된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친구가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아무 이유 없는 살생과 재미로 사냥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죽은 동물의 원한이 어마어마한 것이라 자칫 잘못하면 그 원한이 자신에게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사악한 만행에 대한 벌을 받은 게 아닐까요?